이제 저희가 요번에 타이틀로 잡은 게 CKP, 그러니까 GK 스나그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GK 스나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우리 세미나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요 네. 그래서 주로 어, 이쪽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시은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오늘 세미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 스나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자세히 라는 거는 어, 물론 이제 코드 레벨에서 자세히 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과연 이 GK 스나크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걸 좀 이론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분들이 조금 더 GK 스나크 혹은 GKP에 대해서 쉽게 너무 진입점이 높기 때문에 그 진입점을 좀 낮춰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어봤,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크게 1부랑 2부로 나뉘어서 대장이 될 거고요. 1부는 GKP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고 2부는 앞에서 봤었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제 GK 스나크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 이걸 구성해봐야겠다,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한 장의 슬라이드 때문이었고요. 이 슬라이드는 UC 버클리의 그 블록체인랩에 있는 어드우가 발표한 어, 라이저브 스나크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제가 그 영상 스나크를 공부하다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DK 스나크를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K가 컴플렉 p 티 e x 리와 크립토그래피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크립토그래피가 GK에 쓰인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크립토그래피와 연관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 보시면 컴플렉 p 티 e x 리가 여기 들어가요 과연컴플렉 p 티 e x 리가 뭐고 왜 이게 지키를 구성하는데 쓰이지? 라는 이제 의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먼저 일부에 설명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1 9 3 0 년대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과 어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 계산 가능한 기계와 계산 가능한 함수를 정의를 하면서 이제 계산 가능한 함수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도 정의가 되었고. 그런데 그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는 어 컴퓨터 가 이게 이제 저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에 있는 게 1930년대고요. <웃음> 컴플렉서티 튜리가 197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P 프로프, IPS, GK가 이제 1980년대 얘기거든요. 아, 저 메뉴에 있는 게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1980년대. 아, 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걸 어디다 써? 이러고 있다가 지키의 스나프라는 것을 처음으로, 처음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에서 쓸수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핫하게 그렇게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산 가능한 기계와 계산 가능한 함수를 정의를 했고 계산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은 계산은 가능하지 않은데 답을 알고 있다면 검증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아 그럼 계산 가능하지 않은 어 문제가 검증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계산 가능한 쪽과 검증만 가능한 쪽두 개로 나누어서 검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프로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게 m p 프로프 시스템이 됐는데 사실은 MP p r o 시스템에서는 이 계산 가능한 존재를 너무 많은 그, 계산 가능한 존재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가능한 존재, 즉, 이제 Prover라고 하는데 이 Prover가 악의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근데 Prover가 악의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Interaction과 Randomness라는 두 가지 요소를 넣어서 IPS, Interactive p r o 시스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인터랙티브 프로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프로버가 어 아까 이제 계산 간, 계산이 가능 새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인 프로버가 검증만 할수 있는 존재인 베리바이어라고 정의했는데 베리바이어에게 이어사이먼트를 <웃음> 던지는 과정에서 프로버의 정보가 너무 많이 베리바이어에게 노출이 될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어, 인식이 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던지기는 던지는데 아주 최소한의 증거만 던지는 시스템을 구성했거든요 그게 이제 원 a 펑션이라는 크립토그래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GKP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는 GKP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 빨간색으로 주의 쳐진 여기 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1936년에 앨런 튜링이 어 사실은 저 이제 힐베르트의 열 번째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수학 문제들을 풀수 있는 일반적 알고리즘이 있는가? 그런 알고리즘이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제를 네. 그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실제 기계가 아닌 추상적인 수학 개념의 오토마타를 등장시켰고 을 그래서 이제 튜링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거였어요 계산 가능한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 정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어떤 함수의 값이 순수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 계산이 되면 그 함수가 계산 가능한 함수로 정의한다 라고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키에서 보니까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이 있어가지고가져왔어요 순수한 기계적 과정 우리가 이제 흔히 결정론적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입력값이 있구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알고리즘 쭉 따라가면 결과가 하나로 나와요 어떤 입력값, 동일한 입력값이 있으면 어이 손이 떨어지네요 거짓을 거쳐, 거쳐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게 결정론적 알고리즘인데 이 결정론적 알고리즘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비결정론적 알고, 알고리즘이에요 보시면 입력값이 하나인데요 출력 값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입력 값이 하나인데 동일한 과정을 거쳐도 일단 동일한 과정이 아니 아니 아, 이 함수 자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입력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게돼서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그림인 거죠? 네네, 네,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이게 레이저 포인트는 네. 화면에 것아 아무튼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정문자 알고리즘은 왼쪽이고 그 비결적 론적 알고리즘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뒤에도 많이 나올 거라서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 과연 GKP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시면,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산 가능한 문제를 정의 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를 정의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n o n d i 넌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을 써야만 풀리는 문제들 컴퓨터가 지금 현존하는 물리적 튜닝머신, CPU, 전용 직접회로, 아식 같은 것다 현존하는 모든 대상 장치가 어,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튜닝머신의 그 개념의 정의를 통해서 차전에게 배웠고 그 중에 이제 NP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n 디터미니스틱한 문제를 n 디터미니스틱한 머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NP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아, <웃음> 그러니까 이해를 <웃음> 그러니까, 못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요?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문제 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어. 뒤에 뒤에까지 먼저 볼까요? 뒤에까지 먼저 볼까요? 이게 이제 어, 대표적인 NP 뭐. 프라블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게 있냐면 저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저기 점들이 있는데 저 점들이 네. 다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고 돌아오는 최단구 거리를 구하시오 음. 라고 하려면요. 저 n개를 n개 처음 시작점부터 어떤 거가 될지 모르고요. 일단 시작점의 가, 가능성 그 경우의 수도 n개가 되고 그 n개에서 다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n-1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예. 저거의 시간 복잡도가 O(n 팩토리얼)이 되고 실제로 저게 이제 n이 100만 넘어가도 컴퓨터가 연산이 불가능해요. 컴퓨터로는 저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나 so 아, 그, 그, 그, 그렇게 n o t s o e s e s a 시 s e n That's a good question. That's a good q n o n 최단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연산이 아닌데, 만약에 N 개 질문을 바꿔 볼게요. N 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고 시작 도시로 돌아오는 경로의 거리가 K 보다 짧은 경로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로 바꾸면요, 이건 Yes or No i 스 n 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를 알고 있다면, 해를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을 거꾸로 가는 거. 이게 Non-deterministic 한 알고리즘은 굉장히 경로 수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음. 그 중에 한 개를 보면 한개 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거 하나로서 하나로는 결정론적이거든요. 그래서 넌디터미니스틱한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해를 구할 수는 없으나 해를 알고 있으면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통해서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지 음. 이게 바로 MPT. 음. 네. 근데 되게 재밌잖아요. 해는 못 찾는데 그렇죠. 검증은 할수 있어요. 그럼 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증명자라고 만약 한다면 그러면 이사람못 찾는 사람한테 검증만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걸 블록체인에 넣으면 채물자가 네.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를 네. APTZ까지 그 사람이 검증한 수식을 다 보지 않아도 네. Yes와 n o 만찾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대로 네, 검증은 네. 했으니 네 맞아요. 믿고 그게 그렇게 있지? 저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Yes면 조작하면 되네. 요약 y e 와 해시값 정도? 그렇죠. 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조모 이거 어, 안 하면은 그 이걸 안 하면은 검증자가 검증한 걸다 적어야 돼요. 블록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했던 작업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야죠. 참. 아. 간마 마이너도 트랜지션들 하나씩 하나씩 다다 열어서. 근데 그건 CPU 연산 아니에요. 그렇죠. 블록이, 근데, 블록 크기는? 블록에 쓰이는 것도 줄어들어요? 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스 값을 찾는 게 마이너드 역할이잖아요. 네. 그 노스 값을 찾는 것은 비결정적일 거예요. 계속 트라이를 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정적죠 아, 그여 결정적인가? 그건 결정적죠 그니까, 아무튼 찾아야 아, 되잖아요. 아, 검증자는 그 노스만 넣어보면 아, 네. 그 해가 맞는지 볼수 있으니까 내가 증명을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 올바른 노스를 찾았다 라고 하는 건한 번에 검증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니예요 우리가 노스 찾는다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음, 걸리는 작업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한 에피프라그로는 이런 애들은 거의 껌글로 생각하기 음, 아, 복잡한 애들이에요 <웃음> <웃음> 그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예스나 로로 떨어질 수 있는 걸 디시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음. 저렇게 그니까 러저걸 찾기는 어렵지만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 답을 주면은 어 그대로 한번 뭐 그려보면은 아, 아, 네스니는 딱 그거를 바로 알아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채굴자의 작업 증명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힌트를 가지고서는 금방 틀수 있네요. 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기울을 하자면 그런데. 네, 근데 영서 이제 단점, 그러니까 영서 문제는 이제 사실 최고의 또 MP 문제만 아니거든요. 음. 아 저기만 MP 문제이긴 하겠다. 근데 P 문제, 그러니까 MP 문제가 P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포리노미로한 타임 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그러니까 수 있는 문제를 P 문제라고 그러니까 P P라고 부르는데 음. 그 P 안에 속하는 지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MP 문제고, MP 문제를 보고 이제 암호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m p 문제는 결정문적 문제 튜링 머신이 당 시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다솔버블이에요풀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해가 지시된다면 해가 해당 문제를 충족시키는지는 금방, 다음 시간 내에 검증이 가능한 문제. 고이 말은 이 말이 사실은 사실 밑에 말이 더 맞는 말이 거긴 하거든 사전적 정의로 밑에 말이 더 맞아요 비결정론적 트리밍 머신 non-deterministic 트리밍 머신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해가 이거 트레블링 세일즈맵 프로브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애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제로 MP 프롭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MP 프라블 e MP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이 그냥 현존하는 계산 연산 장치가 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어, 검증이 가능한 문제.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단점, MP 프롭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존재하는 IPS가 등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된이 언바운디드 프루버피라는 존재가 가정이 되거든요. 저 언바운디드 프루버피는요 연산력에 바운드가 없어요. 즉 연산력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논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피는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한정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가정은, 모든 연산을 네. 다 네.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라는. 얘는 찾을 수 있는 존재로 가정하고요. 을그 다음에. 폴리타임 베리파이어 V는 디터미니스틱 튜링이기 때문에 얘가 제시한 답이 맞는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MP 문제를 얘네한테 딱 줍니다 풀버하고 베리파이어한테 줘요 그러면 풀버는 넌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딱 돌려요 어? 답이 어딱 나오네? 그래서 답을요 얘한테 줘요 베리파이어한테 베리파이어는 답을 받고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어 맞구나 아니구나라고 이제 설명 답을 해줄 수가 있게 돼. 아, 너도 진짜 그거 알고 있는 거 맞구나 아닌데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요런 판단만 가능해요 얘는. 그렇죠. 음, 예. 이게 이제 m p 프로 픽스 했는데 왼쪽에는 전기를 되게 많이 계산을 많이 할 거고 오른쪽에는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해줘야겠네. 그렇죠. 계산 조금만 해도 되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대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 설명이 되겠지만 어. 사실은 이 시스템에서 보면요 검증자의 역할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언디터니스틱한 튜닝 머신은 그냥 얘가 딱 던졌을 때 아니야 맞다만 판단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자의 역할을 거의 제거했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언바운드드 프로퍼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언바운드드 프로퍼 피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냥 얘가 너무 어.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이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악의적이라면 이라는 문제가 문제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IPS 중에서 아서 멀린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서 멀린이 뭐냐면 아더왕이시죠. 아더왕에 나오는 오뭐 되게 마법사 같은 존재가 멀린이래요. 음 응, 근데 그 아더왕, 그러니까 선한 존재, 베리바이어를 선한 존재로 본 거예요. 아더왕과 아 약간 악의 그런 뭐 힘을 가진 요런 존재로 대표되는 멀린해서 아서 멀린 프로토콜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실제로 이 언바운디드 로버와 플리트먼 베리파이어를 되게 명확하게 어떤 특징을 가진지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건 이제 상상 속의 수학적으로만 문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저런 데가 없으니까. 음 응.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 k 스나코폰지 k 피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저 컴플렉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문점은 컴플렉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개념이요 네. 설명하는데마다 다 달라요 음.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컴플렉트니스와 사운드니스라는 건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텐데 그 이유가 어, 어 저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m p p r o o 시스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는 IPS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와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또 PCP에서의 컴플리트니스, 사운드니스와는 또 다르고 g k 스나프에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와또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는 요거를, 요거를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 첫째,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두 번째, 증명자가 어떤 종류의 계산기계인가. 세 번째, 검증자가 어떤 종류의 계산기계인가. 이세 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 문제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컴플리트니스라는 건요, 이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만약에 이제 올바른 답을 알고 있다면, 저 베리파이어는 100%로, 얘가 이제, 얘가 하는 거는 검증밖에 없고, 네. 디터미니스틱한, 이미 해를 찾아서 줬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를 돌리면, yes, or, yes or, or no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맞는 답을 줬으면 얘는 100% 확률로 맞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이제 컴플리트니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언바운드드 프로버가 틀린 답을 줬어요 틀린 답을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노가 나오겠죠? 노가 100%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 튜링이기 때문에 노가 100%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운드니스도 100%가 됩니다. 컴플리트니스는 옳은 답을 옳다고 판단할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니스는 틀린 답을 줬을 때 틀리다고 판단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언바운디드 프로버와 디터미니스틱 튜링 사이에서의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 사운드니스는 100%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쵸. 그 네. 근데 이제 이게 IPS에 가면 의도적으로 사운드니스 에러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뒤에 앞 이제 설명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돼서 한번 구성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네. 음,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말씀을 드렸듯이 MP Proof 시스템이 이런 거다. 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검증자의 역할이 너무 없었죠. 증명자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증명자에 의해서 Fake Proof 생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증명자의 말에 회의적인 검증자를 도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심이 많은 검증자? 예. 근데 의심이 많은 검증을 컴퓨터를 어떻게 구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정론적은 하나 딱 하면은 나오잖아요, 100%로 나오잖아요,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얘가 답을 찾을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이 결정론적 튜링 머신의 답은. 그런데 이걸요, 확률론적 튜링 머신으로 해서 어 답이 맞더라도요, 어떤 경우 에 얘가 확률론적으로 튕겨내요 그 답을. 음. 음 그래서 회의적인 검증자라는 말을 어떻게 구현했느냐라는 을걸 이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엠피 프롭 시스템 한번 던지면 끝이잖아요. 얘는 에스어 노먼 대답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얘가 던지면 얘가 받아서 이거 해봐 던지고 음. 다시 얘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러니까 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음, 한번더 해봐. 이렇게 인터랙션 과정을 집어넣고 그걸 위해서 이제 랜덤리스를 부여하게 됐는데 이두 개를 가지면 이제 인터랙티브 프로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요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래 저런 걸 해서 어떻게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랜덤리스가 없으면은 짜칠수 네. 있는 거어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랜덤리스가 없으면 짜칠수 있고 일단 어 확률 그거지. 증명자의 말에 검증자는 이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얘가 네. 여기서 랜덤에를 생성해서 자 랜덤 갖줄게 던져 해봐 다시 요거를 이제 할수 있게 되거든요. 음. 네. 그 악의적인 증명자에 의해서 페이크 쿠폴를 생성이 가능하다는 게 네. 우리가 증명자를 무한한 연산 네. 능력을 가지고 해서 해기 때문에 맞아요. 음. 음. 어차피 검증자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스와 거만 나오니까 틀린 게 와도.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 그 함수에서는 예스가 음. 나오게 할수 있는 그렇죠 네. 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음.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네선생 이렇게 몇 번을 더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내용은 이제 GKP까지 가는 내용이 다섯. 네번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 부에는 실제로 엄청 많군요. 네, 이거 올해 내내 아마 <웃음> 일주일 하나씩 네. 목표는 일주일 하나씩입니다. 근데 네, 그림이 읽고 슬러니까 재밌다. 좋네요. 네, 이 이해가 이걸 내가 책을 읽었으면 이해를 아 요거를 그래. 아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라. 아, 네, 네, 네. 녹화하면서 지금. 해보니까 생각이 나말 아, 네. 그 잘못한 것 같은데 POW는 MP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Exploration이니까 그쵸. 그런데 MP 하드나 Complete 문제는 아닌 n 뭐 그렇죠. 네. MP 문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무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답을 내는 형이와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이에요? 편집 안할거예요 이덕션 내용이 좀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번 시간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들어가 결국 서킷으로 가는 게 이덕션 네. 아, 그 패스 그레이기가 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그게이 내용물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마치고 다 그냥 자유롭게, 어차피 이거 내가, 제가 나중에 편집할게요. 음, 음. 네. <웃음> <지금까지. 웃음> 그, 그 인사 네. 그그 지금까지 급 인사 급 마무리 지금까지 감 네, k s i VS의 박신님, 네,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수고어요